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월 9일 정기점검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인이라고 해봤자 이번에는 이벤트 내용들 그걸 확인하는게 아마 메인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접속하시게 되면은 설마지 장비 복구권 선택 상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 선택 상자는 구성품에는 설마지 장비 선택 상자 1개와 설마지 장비 복구권 1개 아마 여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 겁니다 그렇죠. 선택하는 거죠. 이제 유비분들이 요거 보니까 강화 안된 거네요. 강화 안된 거인 것 같고 자 저도 복구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요렇게 생겼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3일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아니죠. 23일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복구 가능 기간 꼭 참고하셔서 2월 22일 11시 59분 전에 꼭 복구할 장비 한번 터트리거나 아니면 복구할 장비 어떤 게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접속 선물 제가 어제 미리 받지 말라고 이렇게 영상에 남겼었는데 다들 이 빨간 버튼 안 누르시고 잘 참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습관적으로 누르다가 여기 4단계까지 받아 버렸거든요 어제 그래서 오늘 접속하니까 요거는 받은 적 없는데 받았다고 이미 되어 있고 지금 새롭게 6단계 7단계만 지금 새롭게 받은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6단계, 7단계 들어가있구요. 열면은 이거 신규 제작제로죠 이게. 그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마지 운수재통 14일 출석 자 1일차에는 주문서들 5일짜리가 들어있구요. 2일차는 요거 뭐뭐 뭐 크게 상관없는것들 3일차는 악마토벌증서 토벌증서 10개 바트라 시만도 같이 있구요. 그 다음에 영웅마석 선택상자 바쿤에서 라즈카까지오 라즈카 까지네요 라즈까지 받을 수 있고 5일차 때 희귀마석 6일차 때는 신화영혼석 업그레이드 상자 묶음 아 어, 이거는 상자 안에는 아마도 신화영혼석 하나 들어있고 전설 전설치력의 영혼석 두개가 들어있겠네요 다음 7일차 때오 창가와 침묵 아이둘 중에서 랜덤으로 받는 아이템입니다 8일차 때는 바틀레시나구와 악마 토벌 증서 10개짜리 상자를 두개 받게 되고요 구일차는뭐 똑같고 11일차 때또 희귀마석 11일차 때 영웅수집의 증표 30개 12일차 때 신화영원석 업그레이드 상자 13일 때 신화영원석 선택 상자 14일 때 설마지 전설마석 제작 상자를 받게 됩니다. 오 이번에는 바콘부터 루스칼이 아닌 브로카스 이 부터 아루토만입니다. 오 드디어 업데이트를 했네요. 또 저는... 바꾼부터 루스칼까지 요걸로 줄줄 줄 알았는데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브로카이스부터 아르토만까지전설면마석제작상자고요 어, 하지만 징벌자의 마석묘약이 한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과금을 하셔서 징벌자의 마석묘약 갖고 있지 않다면 이건 아마 제작이 힘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티팩트 장신구 복구권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이벤트가 나와가지고 여기 생산에 연금술 여기 복구권 이벤트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바로 제작이 가능하고요아 이것도 설마지 장비 복구권 선택상자로 바꿔서 하나봐요. 자 우리가 원하는건 요거죠. 장신구 아티팩트 복구권 선택상자 오 이거 뭐야 두개까지 만들 수 있어? 자 들어가는 재료에는 여기 아이작의 비법 레시피 그 다음에 아이작의 수두께끼 결정체 이 결정체가 오, 1500개나 들어갑니다. 이 결정체는 아까 접속보상 접속보상 4단계, 6단계, 7단계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9일 점검은 오늘부터 2월 23일 점검 전까지 실루나스, 루나트라 실루나스에서는 톨란분지부터 미톤 초원까지 루나트라에서는 붕괴 사막부터 위선의 초원까지 일반 정예몬스터를 잡다보면은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몬스터를 잡아서 얻는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어 이벤트 몹이 따로 있다거나 특수 네임드 네임드를 잡아서 얻는 게 아니었네요. 다행히도 그냥 잡몹들만 잡아도 충분히 드라이브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자 제작 비법서는 여기 불법 상점 들어가셔서 이벤트 상점 바로 있네요. 아이작의복 보급권 제작 500만 골드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 제작 비법서는 3월 2일 화요일 점검 전까지 구매가 가능하고요. 계정당 1회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자 계정당 1회만 구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현재 여기 아이작의 장비지원 선택상자 여기는 500개의 비법상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쪽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뒤늦게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이작의 장비지원 선택상자 요거밖에 만들 수가 없고요. 복귀하시거나 계장을 사셔서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복구권 선택상자 요걸 받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 아이작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재료가 이제 복구권 이걸로 주는데 제 생각에는 요 상자 까서 나오는 그 선택, 그 부위별 선택 바꾸고 싶을 때 다시 집어넣고 상자로 만들어서 어 장신구든 팔찌든뭐 이렇게 바꿔서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거죠 막상 내가 아이템이 있는 줄 알고 무기로 받았는데 이 복구권에서 딱 열어보니까 무기가 없어요 복구할게 그럴 경우는 여기서 다시 상자로 만들어서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셨다가 또 열어보고, 어, 복구할 템이 없다. 그럼 또 다시 이 상자로 만들어서 다른 파트의 장비를 또 이렇게 복구권 받으면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벤트로는 이 복주머니를 열어라. 자, 인게임 미션을 달성하면은 이렇게 복주머니를 얻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설마지 운수대통 상자 다섯 묶음 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v 입부의 이벤트 상점, 설마지 운수대통 상점 따로 있네요. 요거를 구매하는 것 같네요 자이 복조리는 어디서 얻느냐 바로 봉안네트 지금 신규 봉환의트형 새롭게 생겼죠 여기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파란색 등급부터는 여기 중간 보기 든 들판 2부터 획득 가능하고요 아마 이번에도 바꾸는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맨 뒤에 있겠죠 아 바꾸는 거 있네요 색동 복조리 50개 이제 이벤트마다 다 상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요거에 기본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1일 구매 한정이네요. 자, 이 운수대통, 요겁니다. 요거. 다섯 묶은 상자. 요거를 구매하셨을 때 이쪽에 목표가 카운트 되는 거구요. 자, 채우시게 되면은 공식 홈페이지, V4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오셔가지고 요렇게 내 캐릭터, 받을 캐릭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이때 받을 수 있는 캐릭터는 80레벨 이상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뉴비분들은 레벨 잘 체크하시구요. 자, 들어오게 되면 아까 구매할 때 구매하시게 되면 카운트가 계속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개수는 착각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주머니를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열 때마다 이렇게 골드 이 복주머니에서 나온 쿠폰은 3월 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계정당, 받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홈페이지에서 유의사항 여기 이벤트 유의사항 눌러보시면은 계정당 어떤 아이템이 몇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다 적혀 있어요 혹시 여러 개 돌리시는 분들 하나로 몰빵하실 때 이거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몇 개까지 되는지 그러고 구글 기프트카드는 계정당 1회씩만 받을 수 있네요 오 그렇다면 운 좋게 다 걸린다면 은 4만 5천원 다 받을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한번 이벤트 몽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몽툼은 항상 그랬지만 즉시 입장 레드잼 소모하지 않고요 골드로 이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맵은 오듬 평년인데맵 그림이 조금 특이하네요 자 여기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투력 낮은 데 가서 그냥 개수, 개수로 뭐라 붙이는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또 자리를 잘 찾아야겠네 어? 여기 설마 초록색만 나오나? 어? 초록색만 나오네? 아 140만은 가야지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오... 그렇다면은... 일단 오늘은 첫한시간 여기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몇개 뜨는지 궁금하네 제 전투력 현재 149만이구요 그래서한번 1시간 돌리고 난 뒤에 몇 개를 얻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이 지났고요 과연 몇 개가 쌓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받은거에는 여기 영웅 영원석 상자 요거 10개가 받았고요그 다음에 눈부신 미지의 음성 18개 그 다음에 빛나는 미지의 음성 요거는 몇개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아마 아까 전에 여기 느낌표 들어왔었고요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거는 이벤트 오케이 521개를 받았네요 120만 지역에서 5 2한개인까 이벤트에 가서 딱 한번 바꾸고 나면 살수 있는게 아 요거 한개까지 아휘나석 나왔네 오케이 드 바꾸고 요거 100개로 바꾸고 음 괜찮네요 한번에 다 이렇게 1일 한정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거 바꾸고 나서도 그 파란색깔, 파란색깔 100개 남고요. 초록색은 51개 이렇게 남게 되네요. 어, 저트럭 분들도 확실하게 이벤트를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상자가 신화석 상자처럼 생겨서 신화석 받은 건줄 알았는데 어, 신화석 받은 게 아니고요. 안에는 전설 동료 비바나 전설 별조각 상자 그다음에 신화 영어사 선택 상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여기서 랜덤으로 나오는 거죠. 어, 한 번에 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떡국에 초콜릿 골드만 떴네요. 아, 신화석이라도 썼어야 이등인데, 아 이거 굉장히 아시, 아쉽습니다. 어, 200만 골드, 100만 골드짜리 3 개, 총 500만 골드 를 받았네요. 자, 방금 이제 보스전까지 하고 왔거든요. 필드 보스에 새로운 참가 보상이 추가되었죠. 그 팔찌 완장을 얻을 수 있는 상자가 새로 생겼는데. 과연, 여기 참가 보상 상자 안에, 그게 다 들어있을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리스트 추가되어 있구요. 까면은, 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기본으로 그냥 다 주네,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네요. 팔찌 한번 세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거래가능으로 나오네? 어 거래가능으로 드랍이 됩니다 다음 문양 오케이 어 요거 이럴테면은 요것도 한번 존보를 해서 한번 오링내는 컨텐츠로 또 한번 준비를 해봐야 할것 같네요 보스는 제가 요즘에 좀 여러 게임을 하다보니까 바빠서 매번 못 챙기긴 했는데 어 요거 한번 되는대로 또 싸그리 모아서 한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업데이트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벤트 내용들 다 이렇게 직접 다 확인을 해봤으니까 특히 이 복구권 복구권 관련은 미리 터트려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자 영상 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